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따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소띠분들 5월달 운세를 갖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물론 2023년입니다. <웃음> 어떤 분이 연도를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랬데 뭐, 뭐, 저기, 뭐, 올해 올리는 영상이 설마 내년 거겠습니까? 암튼. <웃음> 자, 일단은 그 금전운 한번 볼까요? 금전운은요, 여러분, 저기, 막 뭐, 그, 물건 같은 거 사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음, 물건 같은 거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왜 조심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은, 음, 그,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금전을 갖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과대광고는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의욕이 앞서가지고 좀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금전 다음에 사업이죠 사업은 조금 시기상조다 라는 거야. 시기상조기 때문에 여기다 뽑아 놓을게요. 아 자리가 없어. 음, 나중에. 사업은 약간 시기상조예요. 어, 조금 기다리셔야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 여러분들이 음, 사업은 조금 불안불안해요. 어, 마음 졸이는 것들이 있는데 뭐 마음 졸리는게 여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서 같은 거 조금 단도리좀잘 하셔야 되겠다 왜냐면 사기 어, 사기 아니면 내가 실수로 미쳐못 봤던 거음 그렇던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숨겨진 조언 같은 거 많잖아 요즘에 사업 하시는 분들 이게뭐 서류하고서 뭐할때좀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그 만약에 물품을 구입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카달로그 있잖아요. 카달로그에 나오는 거하고 샘플을 갖다가 다 비교를 일단 해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열 개를 납품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아홉 개일 수도 있어요. 잘 보라라는 거야, 꼼꼼하게. 음,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왜 구찮다고 대충 대충 보면은요, 어,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된다?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음, 소띠분들. 사계수가 있어요.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소띠 분들이 올해 운세가 나쁘지 않아요.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할 확률도 있어. 여자분들, 여자분들. 남자는요?라고 한다면은 남자는 어떤 데 취직이 될 수도 있는 운이에요. 올해가. 그런데 그게 약간 격각에 놓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이래 자꾸 꼬여 저기 막 될듯 될듯하면서도 안되고 될듯하면서도 안되니까 어떡해요 사람 애매 기는 거지 그런데 애매 기는데 되냐 안되냐 라고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올해 운이 좋다고 해서 뭐 진짜 최상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냥 평범하면서도 좋다 근데 조금 진을 빼는 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가만 해서 들으라 라는 거지 근데 소띠라고 해서 반드시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소띠들한테 이 5월달은요 5월달이 뱀사자를 쓰거든요 어, 뱀달이에요 뱀달 어, 명리학을잘 모르니까 제가 쉽게 풀어서 해드린건데 사 어, 소띠한테는 사축 공합이 들어요. 공합이 뭐냐면면 합은 합인데, 합같지 않은 합? 그게 무슨 뜻이냐? 알맹이가 빠진 합, 빠진 합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합이라 보기도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오포 같은 게 사업,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사장님 뭐 이거 한번더 해보시겠어요? 하고 오포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딱히, 이게, 뭐,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닌지 애매하고, 만약에, 오 지금, 5월달에 문서를 잡, 잡, 잡으시는 분들은 요 꼼꼼하게 변호사 튼튼한 놈을 써가지고 꼼꼼하게 해라 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면 숨겨진 조항이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갔다가 옮기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새롭게 사업장을 갖다 여시는 분도 있어요. 올해 소띠분들이. 음어왜 그러냐면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작년서부터 약간 문제가 사업장에 문제 있지 않았나요? 뭐잘 되는 듯 한데 그러니까 그래 그래갖고 사업장으로 옮기신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게 누군가가 그럼 너 일로 와서 여기서 한번 해볼래 그랬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어, 그렇게 잘잘될것 같은데 잘안돼 초장에 많이 꼬여요 음 그게 언제터부터잘 되나요 라고 한다면 그래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야지 어, 저기, 입추 정도는, 입추가 좀 되면서부터 좀 풀리기 시작할 거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만사 부려 튼튼이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게 손해본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보이고, 흠잡을 데 없어 보이지만, 응, 내가 흠, 흠이 있는 물건을 갖다가, 흠잡을 데가 없이 어떻게, 너나면 어떻게 돼? 요술을 부려야 된다, 그래. 무슨 요술? 혀 끝에 요술을 갖다 부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상대방한테 좋다라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는 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로 카드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체 잘못했다가는, 음,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르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뭐 내가 물건을 살 때든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 때든 음, 과욕을 부려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막 금전은요 조금 지출을 갖다가 규모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막 규모 없이 팡팡팡팡 썼다가는 나중에 돈 말쯤 돼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쩔쩔맬 수도 있다 정작 필요할 때못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름신 같은 거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름신이 내릴 수 있으니, 지름신을 갖다가 각별히 조심하라, 라는 거죠. 왜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그,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게다 뭐야?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뭔가 사야겠, 뭐, 안 사면 안될것 같은 마음, 그런 거 알아요? 어, 괜히 막 어, 지름신이 발동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돈 없어갖고 한동안 잠수 타갖고 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내그 주머니 속삭이는 나만 알잖아 어, 나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소띠 여러분들 대책 없이 막 쓰시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대책 없이 막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는 그리고 만약에 어디 받아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받기는 살짝 애매해요 기다려야 된다 받을 돈은 조금 지체가 되지 않겠는가 왜요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돈이 없어요 돈도 있어야 주는 거지 없는데 무슨 수를 주겠냐라는 거예요 음, 돈이 없. 안 된다 라고 봐요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속은 열불이 터진다 돈은 너만 필요하냐 나도 필요한데 이거 왜 빨리 안주냐 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속은 답답한데 <웃음> 또 여러 또 소띠가 인내심 갑 아닙니까 그걸 또 참아낸다 어, 참아내면 어떻게 돼요 참아내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그래도 조금씩은 받을 수 있겠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소띠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어, 못, 어, 그럼 소띠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 은좀 기다려야지 음. 예를 들어서, 소띠인데, 술월생이라고 하면, 원진으로 떨어지니까, 아 답답하죠. 줄뚜줄 따면, 아주 속, 속을 알 길이 없어. 마, 상대방이 말을 안 해. 어,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속, 속병이 날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구슬려서 받아요. 음. 상대방이, 어, 상대방이 개뛰면은 받을 수 있어요. 음. 용 띠면은 어, 못 받아 인간 관계 용 띠는 망가져요. 소 띠하고 용 띠는 어, 축진 파거든, 어, 파니까 그냥 아 그냥 먹고 떨어져라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이뭐 얼마 받고 퉁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띠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100% 받는다 장담은 못 하고 그냥 받,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100%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 만약에 소띠가 개띠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은 어, 개띠한테는 받을 수 있지 <웃음> 100% 까지는 말을 못하지 또그 사람의 또 사주 구성원을 봐야 되니까 그러나 다른 띠에 비해서는 받을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암튼 그래요 음. 자 그렇게 하고 사업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정체되었던 일들 정체되어야 되는데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이놈의 금전 문제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꾸역꾸역 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요. 음. 뭐 그래도 뭐. 뭐 가뭄에 약간 뭐 이슬비 같은 거 내린다고 뭐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래도 간간히 이슬비는 내려주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음, 근데 좀 빠듯하긴 하겠다. 막 가뭄에 콩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나갈 때는 많고 음, 여기저기 나는 받지도 못하는데 여기저기 굽신굽신거리고 눈치 봐야 되고.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음, 혹시 사기당하신 분 있어요? 음, 그렇지 않겠는가. 근데 조금 힘내요. 어, 힘내라.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은 소띠의 5월달은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막막하기는 해요 어,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음, 조금, 노력을 한다면은, 저기, 막, 가, 그, 악화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어, 잘 된다라고도 말하기도 참 애매해. 이 스타카드가 나오는 바람에. 그니까, 러 희망을 가지고, 내가, 어, 내가 움직인다. 희망을 갖고 움직인다. 근데 이게 스타카드하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맥은 좋은 게 아닌가 인맥은 좋기 때문에 어 저기 막 길은 열리지 않겠나라는 거지 그렇지만 길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고생 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어, 언제까지요라고 한다면은 이게 한달운 갖고서 이게 풀린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세상에 꼬인 일이 한달 특히 사업 같은 게어 꼬인 일이 뭐한달 만에 풀려 아니지? 어, 저기, 마, 그 저기 일이 꼬였다고 해, 해가지고요. 해 어떻게, 어떻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웅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급할수록 돌아가라 어 급할수록 돌아가고 저기 막그 꼼수나 이런 거는 부리면 안 된다 꼼수를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 일이 잘못 어 일이 꼬인다 일이 안 좋게 꼬이고 내가 으, 저기 막 지금 과도기가 온것 같아 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런 것 같아 요 이걸 갖다가 더 끌어가야 되는지 안 끌어야 가 되지 는 여러분도 지금 힘들잖아요 어 힘들다라고 봐요 소띠들이 음, 힘들다. 음. 그러면은 언제쯤 좋아질까요 라고 한다면은 한 9월달은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견뎌봐 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운이 이런 걸뭐 어쩌겠어 그리고 뭐 금전적인 문제가 아예 막막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기 뭐야 살길은 살 살살살살 열어줘 어, 살 길은 열어주고, 시간이 지나가면 풀린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저기, 뭐, 홍삼이라도 좀 먹으면서 견, 어, 조금 견디는 수밖에 없겠는냐 법적인 문제도요, 어, 지금은 안 풀릴 것 같은데, 아주 천천히, 천천히, 법적으로 뭐 꼬이신 분 있잖아요. 어, 천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천천히 풀린다. 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조금만 더 두고 봐라. 언제 풀리냐라고 하면 9월쯤에 풀려요.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좀 한두 달 갖고는 돼. 근데, 그, 어떤 서막이 보이기는 해 어, 서막이 보이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애정운을 한번 봅시다 애정운은요 음, 나쁘지는 않아 근데 갑자기 어, 갑자기 싸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 놀다가 갑자기 싸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 연인들 싸우는 거야 뭐뭐 뭐. 배우자가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는 어, 놀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맨날 놀꽁리만 하냐. 어, 지금 너하고 나하고 진짜 마음 맞춰서 살아도 힘들 판에 너는 어떻게 놀꽁리만 하냐고 서 배우자랑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음, 조심하고. 뭐, 뭐, 지도 속 답답한 일이 있겠지. 어, 근데, 선생님 어떻게 맨날 속이 답답하나요? 라고 하 맨날 속이 답답할 수도 있지. 왜, 그, 런 걸로 기운 뽑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괜히 기운 뽑으면 싸우고, 냉전되고, 눈 흘겨야 되고, 음, 여기는요, 그돈 문제로 진짜 걱정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소띠들이요. 부양해야 되는 그 가족들이 좀 많아. 어 소띠들이 개 중에 뭐 집식구 중에 아픈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싸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갑이 저기 막 갑자기 잘 있다가 어, 잘 있다가 그냥 일이 퐁퐁 터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울고 싶지 뭐 응, 울고 싶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진짜 뭐 내가 소띠지 소냐 이거지 응, 나소 아니야 나 그냥 소띠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이, 나는 뭐 일만 하는 사람이냐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소띠들이 그래 갑자기 펑화롭다가 일이 펑펑 터져 응.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응.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응, 어디 푸시다 근데, 가정일은요, 또, 그렇게 하다 또 해결이 돼. 뭐, 저 집안일이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저기, 막, 여, 만약에 집안에 연세 드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각별히 좀 챙겨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저, 밤새 안녕이라고, 어, 초상이 날 수도 있는 눈이야 소띠들은. 음, 그러니까, 연, 연세가 있으신 분들, 어, 집에 내, 내 고령이신 분들 있는 분 있잖아요. 아, 긴 병, 뭐, 아프신 분들, 어, 저기, 막, 좀, 각별히 좀잘 챙겨들어라. 갑자기, 어, 저기, 막, 상을 치를 수도 있는 운이다. 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음, 좀 피곤하고 막, 이런데, 병원 가가지고 영양제, 영양 주사 한번 맞고 나면 괜찮아져요. 조금 가정에서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저기 막 집안 문제로 배우자랑 싸우면은요 한동안 말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 굳이 그럴 필요 있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입을 한 입을 덮고한솥밥 먹는 사이인데. 안 고쳐질 것 같으면은 포기하는 것도 음 저기 하지 않아요 한동안 냉전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미혼이신 분들 미혼이거나 돌싱인 분이거나 라고 한다면은요 음... 뭐 혼자 있는 것도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응. 음, 혼자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어, 지금 혼자 있는데 즐거워. 근데 굳이 뭐 갑자기 내가 여기서 연애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싱글이신 분들은요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가? 돌싱도 마찬가지고. 음, 돌싱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가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연애운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5월달서부터 음, 연애운은 열린다 라고 봐 그러니까 연애운 열린다고 해서 막 올타코나 해서 확 잡지 말고 좀 사람 봐가면서 해라 맞아요 연애는 열려요 여러분이 그냥 뭐 때가 아니고 아 속도 시끄럽고 아 일도 제대로 안 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아 무슨 연애는 무슨 연애야 라고 하는데 이 연애는요 뜻하는 대로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연인이 생기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뭐야 돌싱도 마찬가지인가요? 라고 한다면 은네 음 돌싱도 마찬가지고요. 어 저기 뭐야 좀 이 사람하고는 조금 길게 갈수 있겠다, 라고 봐요. 어, 길게 갈수 있고,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 요 갑자기 생겨! 어, 갑자기 생겨서 뭐 맛집도 다니고, 신나게 루루랄라 다닌다라고 봐요. 사람은 어떤가요? 그러면 괜찮아요. 음, 저기 자기 직업 반듯하고 나쁘지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지금 직장에서 잠깐 뭐 휴가 중이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느라고 잠깐 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이사, 그 사람도 직장을 갖다가 곧 구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라면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재밌는데? 어, 잘 지낸다라고 봐. 음. 뭐 결혼할 사람인가요라고 본다면은 그 저기 막 개중에는 결혼하지도 안 결혼할 사람일 수도 있지. 어, 이게 이, 이게 떴으니까 결혼할 사람인도 있지. 아니면 개중에는 저기 막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어, 저기 막저그 그친 그 5월 달에 만나는 친구는 그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픈해 가면서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소띠 여러분도 그래도 계속 연애하면 괜찮네. 자, 건강은 특별히 나쁜 건 없어요. 좀좀 좀 바카스 좀 먹고 어 바카스 마셔 비, 어, 비타민C 좀 먹고 조금 피로 누적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빨리 풀어라 라는 거죠.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연애해야지. <웃음> 눈 탱을 가지고 연애할 거야? 피부 관리 좀 하고, 오케이? 어, 금전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뭐 여기는 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몸상하게 하지 말라고. 자, 소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띠베룸새는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